안녕하세요 서영아와 최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성으로만 하고 있어요 삼각대표기도 귀찮고 에, 여름이 왔나 장마 때문인가 모르겠어요 <웃음> 에, 농담, 농담이고요 에, 면도도, 면도도 안했고 샤워도 안했고 목욕도 안좋고 그냥 뭐 좀 그랬어요. 좀 많이 바빴습니다. 아무튼, 2018년 2월 달부터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랑 같이 함께 미술과 친구들 미친 스터디라는 걸 운영하게 됐습니다. 매주 한 점의 작품을 가지고 원시 미술부터 근대 미술까지 총 120주를 달려왔는데요. 뭐 거의 뭐한 107주? 108주? 뭐까지 왔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정리 마무리를 하고 게다또 마침 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. 아무튼 그래서 아참 이 코로나. 어찌됐든 107회로, 108회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14회로 나눠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왔던 미술, 서양미술사조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. 마침 다음주, 그러니까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로 다음주가 13회차 뭐였더라? 어아카데미좀 사실주의 뭐 그런 거하는데요 갑자기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카데미즘 어,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미대 나와가지고 음 그죠 뭐 나도, 나도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하면은 뭐 아카데미 과거니까요그 작품이 앞에 뒤면은 윌리엄 부게로의 단테와 베르길리스예요 근데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단테와 베르길리스의 그막 둘이 씹고 뜯고 맛보고 싸우고 막 하는 그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려봤습니다. 드로잉 거예요. 길, 뭐, 그냥 조금만 스케치북에 그렸는데요. 또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그 과정을 또 카메라에 담았어요. 처음에는 사진으로 찍었다가, 어, 이거 우리 스터디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과정을 쭉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, 어, 또, 짧게는 뭐 한, 한 20분 정도? 녹화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마무리했어요. 근데 다 해놓고 나니까, 아, 이거 우리 스터디 하는 분들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아침또 제가 요즘 많이 바빠가지고 미친TV 녹화도 못 했는데, 어, 이걸로 통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바로 이 그림이고요. 윌리엄 부계로의, 아, 진짜 부계로 그림 진짜 잘 그려요. 와, 아, 살벌하죠, 이 그림. 예. 아, 이 작품은 뭐 5일만에 끝내는 생물사 제 책에도 잘 들어있, 뭐 설명이 잘 되어 있긴 한데요. 윌리엄 부계로가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이고요. 어, 프리드롬마 로마 가고 싶어가지고, 네, 그래서 이렇게 연습했던 그 그림인데, 와, 진짜, 예, 아무튼, 그, 네, 자세한 내용은 5일만에 끝내는 수염을 써보세요. 네, 은 분들 읽으셔야지. 네, 이렇게 영업이라도 해야지. 네, 아, 그건 그렇고, 아, 저희 연필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. 근데, 뭐, 작은 스케치라서 그냥 얼굴 부분만 이렇게 땄었는데요. 뭐 연필 드로잉하고 회화하고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지만 은이 어, 과정에서 여러분들 참어 예, 드로잉은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한번 보는 것도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먼저 이렇게 축축축축 대충 예, 머리는 어디 얼굴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하고요. 구도를 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좀 세부 그림 그리고요. 어, 세부그림 그렸는데 좀 아직까지는 좀그 아직까지는 좀그 모양이 안 보이죠 예 네,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세부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만 그림 그린데는 푹 빠져가지고 예 중간과정을 또 많이 건너뛰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더 세부 그리고요 어, 여기는 연필, 사실 연필로 그린 건 아니고요. 그냥 샤프로 그린, 그렸는데요. 그 저, 저, 저, 저 샤프 좋아합니다. 제, 제 그림들 보시면 좀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좀 그런 날카로운 느낌을 좋아하나 봐요. 그래서 어, 네, 샤프를 좀 즐겨 쓰는데 어, 이거는 어, 거의 이제 마무리 좀 되는 과정을 제가 마침 그때 이제 녹화를 했었는데요. 후다닥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 샤프로 어, 명암을 넣는 과정도 나오고요 찰필 쓰는 과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우개를 지우고 지우개로 또 명암을 내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오니까요 한번 재밌해 보십시오 짜잔! 어때요? 괜찮나요? <웃음> 예, 물론 윌리엄 부기로 거장 윌리엄 부기로의그 회화 작품에 비하면은 별거 아닌 작은 연필 드로잉이지만은 어, 대충 한한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예, 이 드로잉이라는 게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. 좀 부드럽게 그리고 하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만은 뭐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다음에는 다른 부분도 그려보고 무개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고습니다